안녕하십니까 1월 4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혁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피아웃 기대와 미중 갈등 완화 등의 이유로 나스닥이 1.4%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인도량과 실적 부진으로 테슬라가 12% 급락하고 애플도 아이폰 출하량 둔화로 3% 하락을 보이며 증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알리바바와 JD닷컴 등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 완화기대로 상승했는데요 각각 4% 2%대의 상승을 보이며 증시 하락폭을 축소시켰습니다 원인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로 하락했는데요 오펙의 생산량 증가 소식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증시의 시작이 밝지 않았는데요. 테슬라와 애플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매물이 추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증시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이 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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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4일 금요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이길 공공시에 발표하는 ISM 제조 구매자지수 이전치는 49.0, 예측치는 48.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길 오전 4시에는 FMC 의사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